여기가 강남이에요. 여기가 강남이. 어 그걸 물어볼 줄 몰랐어. <웃음> 네, 왜요? 어. 출세했다.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출세치. 맞아 맞아 맞아. 세수 <웃음> 더 성공하자. 화이팅. 아 신났다. <웃음> 어 <어이>. 열심히 살아라. <웃음> 4월 6일에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로트 토크 콘서트 1회에서는 탑세븐의 내가 나에게 한마디 외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탑세븐은 그동안 미스터 트로트 경연을 지나오며 힘들고 뿌듯했던 시간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각각의 본인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외쳤는데요. 탑세븐 멤버 각각의 생각과 엉뚱한 매력들을 발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뜬금없이 강남의 위치를 물어 멤버들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탑세븐 멤버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참좋아보이네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음. 아 저기가 강남이에요. 음. 지금 저희 광북에 와있네요. 저기 강남이 take a wine. I'm going to 그걸 물어볼 줄 몰랐어. 네, 어, 혹시 지연이가. g to take a wine. I'm going to take a wine. 끝난 거야? <웃음> <웃음>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 이거 아니에요? 형도야! 아, 이런... 와 <웃음> 앞으로 욕보자! 욕받고! 가보자! 최수호! 열심히 하자! 앞으로도! 우가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야, 아니 도성 쓰네? 아, 도성 썼나요? 오. 더 성공하자! 화이팅! 아 신바다 <웃음> 그런 말이 떠올라요. 이런 곳에 언제 와 보겠어? 진해, 진해설, 진해설. 어, 이 열심히 했다 진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나면 될기다 어, 야박송훈어 열심히 살아라. <웃음> 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진짜 멋있다. 아! 성 자, 탑세븐 눈물나게 멋있다 진짜. 서울에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있네